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혹은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 진실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되어야만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알게 될 거고 그래야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재보거나 계산해서 밀당을 막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칫 정말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헌신을 하다 보면 내가 되게 힘들어지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사랑이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희생을 해서 그 사랑을 얻어서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가겠다 이게 맞느냐 아니면 내가 너무 희생하고 힘든 것들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연애와 사랑은 내 행복을 위한 거니까 내가 행복하다면 내가 불행하다면 이런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이든 결혼이든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닐 수 있어도 일단은 내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에 서 결정을 내가 할 거고 그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내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요 행복하지 않은 걸 느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내가 행복해야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니까 결국엔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나는 지쳐있고 불행한 느낌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결국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선택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진짜 얻고 싶은 소중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라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감당할 수 없을 거고요 그렇게 막 주면서 그 사람이 몰라줘도 여러분들은 쓰러질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주면 기쁠 거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기쁠 거라고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도 결국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거 그래서 내 행복이 중요하냐 그 사람의 행복이 중요하냐 사랑에 저울질을 할때 적어도 내 행복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걸 저는 조언 드리고 싶어요 내가 행복해야 사랑이라는 것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 사랑을 지금 중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건내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